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의처증 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신바약이 아니므로 재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5조정-51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의무기록의 전 내용을 살펴보면 피보험자는 의처증이 있는 자로서 부정망상에 의하여 술을 계속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취한 상태에서 이혼한 부인에 대하여 과격한 행동을 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신청인의 추가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자동차 운전 면허 및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됩니다. 그런데 피신청인이 해당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하게 알코올성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을 뿐 실제 피보험자가 자기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거나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의무기록상 피보험자의 증상은 통상인에게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부정방상에 따른 일시적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추단되며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 자격 취득 사실은 심심박약의 반증으로 증거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해당 보험계약 우여주장은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. 한편 변사사건 기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높이 4 6터나 되는 하단뚝에서 굴렀고 중간선행사이는 대퇴부골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의료경험칙상 대퇴부골절이 있을 경우 출혈이 심하여 허혈성 쇼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고 있는 제해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달리 치질적 요인에 기인된 사망의 정황증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약무효주장을 철회하고 피보험자와 상대방에 대하여 재해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